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리백. R200. 알리백이 뭐죠? 하... 그때 이제 알리백의 좀 중요성이 좀더 드러났었으면 어, 세상을 바꿀 대화 두 번째 순서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알리백.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체감 을 계속 하고 계실텐데 특히 올해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위기가 현실적 문제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런 만큼 이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백이 특히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 각도에서도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불과 지난 어, 몇 개월 전에,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어떤, 어, 대통령 후보는 아리백이 뭔가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 그때 이제 아리백에 좀 중요성이 좀더 드러났었으면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나 뭐 기후위기, 뭐 에너지 정책, 뭐 등등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어,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장다을, 어, 그린피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장다울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이랑 그 다음에 유럽에서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환경 정책 관리 경영을 음. 전공하면서 을 에너지 정책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전에는 정부에 짧게 있었고요. 음. 그 UN에서 환경연구원으로 2년 정도 있었고 음. 국내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2년 정도 있었고 음. 그린피스에는 2013년에 합류해서 중간에 잠깐 국회에서 산업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음. 다시 그린피스 돌아와서 전문위원으로 일한 지가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어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이번 주가 기후정의 주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 은평갑인데 은평갑 지역위원회에서도 이 기후정의 주간을 맞아서 뭐 피켓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거고 또 9월 24일 에 있는 기후정의 행진에도 참여해서 행진하고 벼룩장터 열어가지고 본인들이 안 쓰는 물건들 아주 싼 값에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기후정의 주관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정의라는 컨셉을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국가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G20 국가들이 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200개 국가가 있지만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국가들은 네. 사실 소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거죠. 음. 근데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은 유럽의 서구산업 선진국이라든가 북미 쪽의 뭐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의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을 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고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 그다음에 저소득국가로 나눴을 때는 한 12억 정도의 고소득 국가가 결국 전 세계 온실가스의 한 38%를 38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소득 국가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인데 한 86%. 86%. 그렇죠? 그다음에 전, 나머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라든가 최빈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14%, 최빈국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최빈국들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5%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죠. 음. 근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피해가 비슷하지가 않아요. 음. 남미라든가 음. 아프리카라든가 네. 동남아라든가 적도 인근의 국가들이 오히려 기후 위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도 파키스탄에서 음. 수행하 나서 수백만 명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데는 선진 산업국들이 더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음. 피해는 오히려 어,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이거는 국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음. 한 사회 내에서도 전 세계 1%의 그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7%의 배출량을, 음. 그리고 그 다음 9% 합쳐서 전 세계 소득 수준으로 10%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8%를 차지하는.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음. 이 사람들이 줄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피해는 하위 50%의 소득계층은 12%밖에 기여 하지 않았는데 네. 피해는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로 봐도 우리 사회 내에서 야외 노동자라든가 얼마 전에 8월에 달집중호 왔을 때 안타깝게도 반자에서 아, 돌아가신 네. 저도 계층 분들이라든가 네. 아니 외국인 노동자분들 음. 야외에서 일하시는 뭐 경찰관 분들이라든가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성소수자분들, 음.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음. 아이들 음. 이렇게 특정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 사회 내에서도 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이분들이 기여한 바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물론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되게 포스코가 네. 오,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맞아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아마 기업 단위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뭐잘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웃음> 너무 큰 피해였고 음. 빨리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렇게 모두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음. 또 특정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후 부정의가 발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소득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지역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불평등이 사실 기후정의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네. 단순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적게 쓰기만 하면 음.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지, 쓰지만 않으면 기후정의가 회복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음.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유한한 지구 생태계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할 것처럼 음. 지속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이윤 중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상은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쉽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있었고요. 원래 9월이 전세계 기후행동의 달이거든요. 네. 9월에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리면서 예전에 2019년도에 그레타툰베리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기후 스트라이크? 기후행동이 9월달에 있어서 음.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에 대학로에서한 6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음. 첫 번째 기후행진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랬다가 코로나로 2년 동안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또 기후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얼마 전에 유엔사무총장이 이제 이는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 상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어, 기후 정의의 슬로건 하에 이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기후 정 행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아, 저희 가려고요 토요일 날꼭 와주시고 네. 가려고 엄청 때렸었어요 우리 지역위원회 저희는 또 지역위원회 은평갑 지역위원회 기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전에 한번 지역구에서 추천해 주셔서 한번 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사회적 책임경영 뭐 이런 말과도 함께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못하는 새로운 어떤 형식의 무역 장벽 아니냐 이렇게도 지목되고 있는 R 2 0 네. 우리나라 기업도 네. 속속들이 좀 참여하고 있고 특히. 삼성이 네. 2050년까지 아리백 달성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이 아리백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리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이해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연간 한 7억 3천만 톤 정도.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8천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87%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네.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 음. 세가지가메인이고뭐 LPG도 있고 하지만 음. 그럼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우리가 전력 생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수송에도 쓰고요. 맞소. 건물에 냉난방에도 쓰고 집에서 요리 취사할 때도 가스 쓰잖아요. 음. 다양하게 음. 우리 에너지 활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죠. 네. 근데 이제 분야로 나눠보면 은 전력 생산하는 데 33% 철강산업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아, 그러네요. 14% 네. 그래서 특히 포스코랑 현대대차 그다음에 석유화학산업, 음. 그리고 이제 수송 분야 더좀 산업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우리나라 10대 기업 집단, 네. 그러니까 한전을 제외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고요. 네. 한전 밑에 뭐 발전 오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전 그룹을 다 합치면, 한전까지 합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가 사실상 10대 대기업과 한전이 배출하는 거죠. 음. 그만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 좀 보면 아까 제가 철강산업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랬잖아요 네. 근데 철강산업에서 전력 사용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은 13%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철강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 자체가 이제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기술로 바뀌어야 돼요. 음. 뭐 들어보셨겠지만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이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로 생산된 철강을 작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어요. 음. 근데 아직 포스코 현대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환 시키는 게. 음. 그러면 철강산업에서는 아리백을 해도 13%밖에 못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석유화학산업. 음. 그러니까 정유랑 화학이랑 다 합치면 이쪽도 많이 배출하는데 전력이 차지하는 거는 14%, 40%. 음. 그러니까 r 2 0을 해도 화학산업에서는 40%밖에 못 줄이고 정유산업은 14%밖에 못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일반 제조업은 90%가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반도체도 다 저런 식으로 분류되죠, 기타 제조? 네, 근데 네. 이제 반도체는 조금 달라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여기 전자장비 제조업에 아.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텐데 음. 90%로 나와 있긴 90 하지만 네. 실제 반도체 산업이랑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은 전력이 60에서 70%예요. 음. 여전히 높죠. 네. 철강이나 저, 정유나 화학에 비해서. 음. 그다음에 이 산업들은 사실상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이어서 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은 사실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요. 화석연료고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들도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좀 우선순위로 보면 은좀 나중에 해야 될 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이루기 위해선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보면 은 철강, 석유와 시멘트 이런 산업들은 조금 나중에 연구개발도 더해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공정도 만들어내고 네. 약간 조금 후순위로 갈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제조업이라든가 음.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만 재생에너지를 바꿔주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산업군들의 아리백에 먼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을 2021년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음. 2015년 배출량과의 증감을 비교한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빨간 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은 예를 들면 포스코, 현대회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장 많이 줄기는 쉽지 않은 산업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들 녹색으로 보이는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제조업 삼성전자, LG, 예,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화한 걸 보면 은왜 2015년을 잡았냐면 2015년이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연도예요. 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효과적인 정책은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 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죠. 너무나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실제로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포스코 다음에 현대제철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여덟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발전 오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민간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거든요. 아, 네. 근데 2015년도에 670만 톤에서 작년에 1450만 톤으로 116%가 증가를 했어요. 음. 배출금 거래제 도입됐는데, 네. 늘은 거죠, 오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매출액도 늘고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고 우리도 노력을 했는데 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온실가스 매출량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절대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속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늘고 있다니까요. 음. 그것도 116%로 상위 30개 기업 중에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K하이닉스도 네. 62%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보면 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1,450만 톤으로 포스코의 거의 8천만 톤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양이긴 하나 너무 빠르게 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간접 배출량이라고 얘기하는 스코프2 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기업이 공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걸 직접 배출량이라고 스코프1이라고 하고 음. 전기를 쓰면 은그 전기를 한전이 생산할 때 60%가 석탄과 가스니까 그때 온실가스 배출한 거를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음. 그거를 간접 배출인 스코프2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삼성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네. 전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나 s k 이닉 x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 순위로 보면 이렇지만 우리나라의 전력을 많이 쓰는 순위로 보면 1등이 삼성전자고요 아, 2등이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현대차를 제꼈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SK하이닉스가 2등이에요 음. 그리고 4등, 5등이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력 중심으로 말씀하신 스쿱2라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그거 자체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린피스가 2009년부터 네. 미국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뭐 이베이, 애플 등등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많이 쓰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 12, 13년도부터 이런 대표적인 글로벌 ICT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고 이미 벌써 달성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의 모든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린피스가 삼성전자한테 애플처럼 왜 못하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니 애플은 제조를 직접 하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제조를 다하는 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애플은 이제 자신들의 전력 사용도 100% 이미 재생에너지 쓰고 있지만 공급망, 맞습니다. 협력업체까지 2030년까지 100%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단순히 협력업체들한테 이들 안 하면 재미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업체들이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돌리고요. 음. 필요하면 은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된 국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도 하고요. 음. 필요하면 투자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도 비슷한 역할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9월 15일 날 이제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2018년 6월에 삼성전자가 미국, 중국, 유럽에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조달하겠다고 2018년 6월에 발표를 하고 음. 지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쓰고 있죠. 물론 이 재생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큰 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하는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 그걸 사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재생 에너지라는 전력의 가치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생 에너지 전력을 쓴 것과 같이 인정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랑 장기 고정 가격을 맺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광업체가 삼성전자와 장기계약을 맺으면 태양광업체는 초반에 설비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해놓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은 적잖아요. 그 다음에 20년, 30년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설비투자비 은행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은행에 가서 나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이 고정 가격에 내 전기를 사준대 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 어 그래? 그럼 되게 수익이 안정적이네? 저리로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돈을 벌면 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 저 사업이 되겠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신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대규모 수요자인 기업들이 맺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삼성은 미국에서는 이미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재생 에너지 코스트가 많이 다운이 됐죠. 물론 미국과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해서 재생 에너지 코스트가 다운돼서 이제는 삼성이 재생 에너지 구매 계약으로 전기 고정 가격을 맺어도 심지어 기존의 화석연료 회사들한테 지불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만큼 발전이 된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음. 근데 전체 전력, 삼성의 글로벌 전력 소비에 70%가 한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유럽, 미국, 중부, 중국부터 합계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원하면 재생에너지를 특정해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다섯 가지로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체 설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녹색 프리미엄제 그리고 직접 PPA, 제삼자 PPA 그다음에 REC 구매 그다음에 재생에너 사업에 지분 투자하는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가 없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2050년까지 r 들을 하겠다는 거는 너무너무 미흡한 목표 거죠. 음. 삼성전자 같은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아시아 전체 매출액의 거의 도요타 다음은 2위고 한때는 영업이익은 1위였거든요. 아시아 전체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도 세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전력은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면서 1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바뀌어줘야 다른 협력업체들, 그 다음에 다른 대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산업적으로 줄이기 힘든 기업들은 나중에 따라가고 중견기업들도 이후에 바뀌면서 2050년 탄소중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책임과 역할로 보면 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해도 부족할 판에 2050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정부건 기업이건 뭔가를 바꾸는 정책을 필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그린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춘법안 같은 경우도 에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예산 투입 없이는 사회적인 시스템 변화하기 힘든데 삼성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7조 원 네. 그럼 8년이니까 1년에 1조 원은 좀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은 거기에 포함 안 됐다고 했지만 삼성이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데 녹색 프리미엄제로 쓰는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음. 그리고 REC나 PPA로 아직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체 설비 뭐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1 0 0몇억원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연간. 그러면 이걸 합쳐도 삼성이 앞으로 이 전환에 있어서 연간 1조 원을 안 쓰는 건데 삼성 매출액이 280조잖아요. 영업이익이 50조고 근데 1조 원을 안 쓰는 수준으로는 사실상 뭔가를 바꾸기 힘든 거죠.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그러니까 삼성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서 삼성이 충분히 재생에너지 쓸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은 불가능하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삼성도 억울한 게 있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이 조달 그 발전한 양이 한 25테라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 혼자서 18.4테라와트시를 썼어요. 음. 삼성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너무 비싸다. 음. 근데 사실 너무 비싼 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게 유지되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가 약하니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를 시키면 사실상 지금 기업들이 전기요금에 내는 비용이 지금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그래서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그 차이가 줄어들겠죠. 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배치권 거래제를 강화시키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쓸수 있도록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계획이 지금 그렇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니를 비롯한 60여 개 기업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일본 정부 상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우리 공장 빼겠다.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성명서도 내고 로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음. 저희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만날 때마다 그런 욕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조달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 유럽이나 중국 공장에서는 R200 하잖아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발휘된 김에 그냥 생산을 다 생산기지를 앞으로 미국으로 옮기면 r 리0 0도 쉽게 되, 되고 인플레이션 감, 감축법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지원도, 수 있고 네. 현대자동차도 사실 네, 그 이슈 가지 있죠 현대자동차도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 이렇게 세게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전체 삼성의 생산시설을 유럽이나 미국을 옮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음. 삼성도 기반이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또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걱정하시겠지만 국내 고용에는 또 너무나 안 좋은 너무 영향이 알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정부 질문하면서 많은 네. 의원들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질의하고 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 국수총리나 정보 관계자들은 굉장히 여유 있어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걱정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음. 원전이 29%, 석탄이 36%, 가스가 26%, 신재생이 7% 이 중에서 태양광과 풍경은 사실상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근데 현재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정부 때 애초에는 재생에너지를 한 20%까지 늘리려고 했다가 네. 나중에는 정권 후반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만들면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늘렸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실무안을 공개를 했는데 네. 석탄과 가스, 사실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의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도 사 42%로 가져가겠다는 거였고 음. 윤석열 정부는 42%로 가져가겠다는 음. 같아요. 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기후기 막을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원전 비중은 이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하니까 늘리겠다고? 이거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의견 차가 있는 이슈니까 늘린다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네. 원전 비중은 늘리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OECD 꼴찌고,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도 없고, 기획기도못 막는데, 음. 이 목표를 줄여버리니까, 정말 전 세계 흐름과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연결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러면 2 0 5 0년엔는 어떡할 건데 2 0 5 0년에 전체 발전량이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나요, 음. 사실상.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70% 가져가겠다는 거고 석탄과 가스는 0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원자력은 이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6% 정도는 존재하는 계획이었죠. 사실상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쓰는 정책이었는데 음. 탈원전 정책이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마치 원전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것처럼. 당장 없애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저희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음. 2085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럼 2050년에 원전을 30% 가져갈지 50% 가져갈지 아직까지 청사진을 내놓은 바가 없어요 음. 근데 만약에 원전을 30% 가져가면 석, 석탄과 가스는 기후기 막기 위해는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그럼 2050년 탄소중립에 도대체 원전을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내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재생에너지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원전을 늘린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여버리면 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다 애플에 납품하거든요. 그럼 애플이 203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생산 안 하면 우리 부품 안 받아. 해버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상대로 한 매출이 한 40%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5대 주요 업종이 기획이 되면 못했을 때는 2030년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고. 그 사실 이게 경제 문제인 거죠. 특히나 우리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아래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r 백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탈탄소 전환을 하겠죠. 네. 그럼 전력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도 줄어들겠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다음에 고용도 늘어나고 사실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전환이긴 한데 간단한 논리인 게안 하면 은더큰 피해를 받는 거죠. 음. 그리고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음. 그러니까 사실 원전을 하냐 마느냐 원전이냐 재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를 어떻게 빨리 줄일 건지 화석연료 발전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얼마나 빨리 늘릴 건지 음. 그 과정에서 원전과의 비율은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겠죠 사실은. 네. 아니,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 당도 약간 원전 비중만 주로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이게 42%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9월 달에 그 세계기상기구랑 여러 단체들에서 네.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제목이 United in Science예요. 음. 과학으로 함께 뭉쳤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후과학으로 보면 지금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속도로 7배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만 보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2030년까지 40% 이상의 화석연료 발전을 가져가잖아요. 음. 국제에너지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5년에 선진국은 전력 생산 분야가 탄소 제로가 돼야 되고 2040년까지 개도국까지 포함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거에 비교해보면 너무 느린 속도죠. 음. 근데 아직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2035년까지 다뺄수 있을까?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 음. 정말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넘겨드릴게요. 지금 다음, 지금 보이시는 게 아리백 가입사 투자 잠재력이라는 수치인데, 네. 980억 달러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이제 아리백 대표 샘 키밍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음. 예를 들면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대만의 신규 해산 폭력 사업이랑 장기 고정 가격을 맺어서 음. 공급을 받기로 했어요. 오. 이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음.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음. 소규모 태양광을 모아서도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음. 그 형태로는 그 원하는 만큼의 재생 에너지 공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신규 해상풍력 사업에 삼성전자와 s k 닉 x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ICT 기업들이 지분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투자해서 음. 해상풍력 발전을 좀더 빨리 당기는 음. 그래서 그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지분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나중에 공급받는 음.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4년 뒤, 5년 뒤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실제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이 음.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안 되고 기업들도 음. 그렇다고 기업들만의 몫이냐? 절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음. 사회적으로도 해산풍력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또 노, 논의들이 필요한지 어, 쇠락할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라든가 천연가스발전소의 인원들을 정의론전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음.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이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력시장 구조라든가 아니면 은 전력 시스템이라든가 이 부분 어떻게 할지 등등등 해결할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중에서 소위 에너지 산법이라고 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든가 계획입지제도 관련된 법이라든가 풍력 활성화 법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안들이 사실 20 일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가 돼야 음. 기업들도 노력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재생에 전환을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국민연금은 탄소중기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금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건 문제죠. 네. 이런 부분도 바꿔줘야 되고 결국에는 투자의 흐름을 바꿔줘야 기업들도 훨씬 더 빨리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국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네.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3법 어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투자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진짜 체감이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간담회 하는데 한 주민분이 뜻밖이었어요. 보통 분들은 세금을 늘리자는 말씀을 잘안 하세요. 그렇죠.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에 추가적인 세금을 좀 물릴 수없냐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음.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그분이 젊은 분이 아니세요 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적으로도 이거 좀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느긋해요 일부러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요 원전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뭘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을 지금도 막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에서참 걱정입니다 네저 예. 걱정입니다 <웃음> 예, 오늘 바쁘신 데도 급하게 어, 부탁을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되면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자리 네, 맞습니다 길면은 예, 나중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지역 주민분들과 쭉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네. 나중에 요청드리면 꼭 한번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